안녕하세요. 어드벤텍 오수빈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산업용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많이들 보셨나요?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것들을 알아볼까요? 어드벤텍 제품은 수천 가지가 있는데요. 기존 제품도 있고 새롭게 출시되는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저희는 이 제품들에 대한 지식을 계속 공부하는데요. 그래야지만 또 고객분들께 해당 분야에 맞게 제품을 적용시켜서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산업용 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에 보시면 어드밴텍 산업용 보드를 전시를 해놨는데요. 그럼 제가 이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드밴텍 산업용 보드는 크게 AIMB, ESBC, 그리고 SOM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흔히 업계에서는 COM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럼 우선 AIM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MB는 크기에 따라서 ATX, 마이크로 ATX, 그리고 미니 ITX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ATX, 그다음이 마이크로 ATX, 가장 작은 것이 미니 ITX인데요 성능의 차이는 뭐 대부분의 CPU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인풋과 아웃풋이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럼 이 AIB 7 시리즈는 ATX, 5 시리즈는 마이크로 ATX, 2 e 시리즈는 미니 ITX로 제품명이 구분이 됩니다. 이 최근에 이 차량 번호판 인식기와 무인 주차 요금 정산기가 사용되는 이 스마트 파킹이라든지 셀프 주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. 저희 어드벤텍 AIMB 제품 역시도 이 해당 분야에 적용이 돼서 많은 업체에서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. 이 AIMB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도큰 강점을 갖고 있고요. 뭐 성능 면에서도 역시 많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종류의 보드를 살펴보면 ESBC, 즉임베디드 싱글 보드 컴퓨터가 있습니다. ESBC의 가장 큰 장점은 보드의 크기가 앞서 보여드렸던 AIMB에 비해서 조금 더 작고요. AIMB와 달리 팬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, 예를 들어서 먼지가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. 또한 확장 모듈을 통해서 필요한 사양에 맞게 IO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ESBC 제품에는 MI와 o PCM으로 나누어지고 이 보드 하나가 컴퓨터 역할을 해서 작동 및 연산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해당 제품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파킹이라던가 뭐 셀프 지우기 쪽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SOM입니다. SOM 어, 즉 시스템 온 모듈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컴퓨터 온 모듈을 얘기하는데요. 자 그럼 SOM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분들께서 개발을 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해드리고자 전체 시스템 구성 중에서 70%의 핵심 사항을 SOM에 구성을 하고요. 나머지 30%는 캐리어 보드를 개발을 해서 시간 및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대표적으로 의료용 초음파장치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. 병원에서 사용되는 초음파장치에 주로 어드밴텍 SOM 제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어드벤텍 산업용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해가 좀 되셨나요? 필요한 요구사항에 맞게 어드벤텍 산업용 보드를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시스템을 좀더 수월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모르신다면 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세요. 어드벤텍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뵙겠습니다.